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웃음> 웃기긴 하지만, 뭐. 어, 뭐 보시면 아시긴 하겠죠. 야마토쿄랑, 그 다음에 야타가루시입니다. 하나는 인조가죽. 이쪽은 이제 야마토쿄로서 인조가죽이고, 여기는 이제 풀캔거루 천연가죽이 사용된 제품. 물론, 자, 야마토쿄 받으신 분들은 이 높은 방수성, 그 다음에 마치 그 인조가죽이면, 이지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얼뜻보기에는 천연가죽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신발로 이제 알고 계시고 어, 이 같은 대신에 이제 이 야마토키오는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그 스티칭 패턴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 마치 이두 개가 지금 뭐 뒤쪽에 모양도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어, 마치 두개 제품이 하나의 쌍인가 아닌가 하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는 뭐 천연가죽 하나는 인조가죽 뭐 슈즈 라스트 스티칭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고 아 어, 카로버 여기에도 심지어 카로버도 들어가 있죠 아마 네, 이렇게 좀 카로버가 플랭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 하나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그라운드 정상적인 기후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비가 오는 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아, 이렇게 보면 뒤가 약간 뒤태가 조금 다르죠. 뒤태가 조금 뭐 높이로 높낮이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두 제품은 에, 같은 그 디자인 패턴을 갖고 있다. 보시면 뭐 이쪽 이힐쪽 부분에 그 패치 사용되어서 가, 가, 마감한 부분도 그렇고 아, 스티칭도 그렇고 아, 뭐두 개를 지금 이음새 접합한 이 부분들도 여기랑 지금 동일하게. 이 부분도 링크되어있고 뭐, 통의 뭐 길이 이런 것들도 거의 그 다음에 캠브렐 안쪽에 라이닝 소재가 사용된 것도 그렇고 어퍼에 인조가, 비록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인조가죽의 어퍼도 되게 얇게 되어있는 점들도 그렇고 어, 결국엔 다 사게 돼요 <웃음> 그래서 제가 뭐음 결국 아들로 4개 제품에 대한 호기심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결국은 다 사게 됐다 하는 건데 뭘사느라도 후회가 없고 아 그러니까 네개 사게 네내 켤레를 다 사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뭐이 중에 한두 켤레만 사도 되는데 뭐 인조 가죽이 비 오나 이럴 때좀쓴게쓸게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일로 가면 되고 천연 풀 캥거루 가죽인데 너무 이아웃솔리의 강성이 약해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부드러운 거는 좀 별론데 그럼 좀 그런 좀 강한 거 없을까 하면 그냥 이걸로 가면 되고 <웃음> 그니까 러 굉장히 뭐라 그러죠?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 완전하게 맨발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그런 축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호렌소로 가면 되고. 근데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홀드가 높고, 그 다음에, 장시간 사용,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기 편한 제품을 찾는다. 그러면 또, 하이브리드 타입인, 음, 그 자로마카이 있기 때문에, 어, 뭐라 고 해야 되죠? <웃음> 다 사라. 다 사야 된다고 해야 하잖아. 이런 거는. 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뭐 1, 2년 내로. 뭐요. 어, 이게 원래 2022년 8월 중에 나왔나요 아달라 제품이 새로. 아,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8개월. 8개월 만에 이제 제품들을 하나씩 구입하게 되는 셈인데 어쨌든 구입하고 나서 후회는 없습니다. 막 돈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Uh, 이 정도 제품들은 그래도 반드시 제 눈으로는 아 uh, 확인을 했었어야 되고 또 이런 제품 어떤 제품인지를 구체적으로 uh, 아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일이고 축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제품을 또 저희 공동구매 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그나마 경제적으로라도 또 조금 더어 uh, 이 점을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제 개인한테는 좀 의미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러의 제품들을 다 제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에, 모든 제품이 다 만족스럽습니다.